안녕! 여러분 제이미포유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과정이 꽤 많아서 파우더까지의 베이스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맥의 웨지 섀도우를 사용해서 코 쉐딩을 해줄 건데요. 평소보다 진하고 좀 또렷하게 해줄게요. 바로 얼굴 외곽 쉐딩도 해줄게요. 평소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쉐딩을 해줬어요. 어우 이제 쉐딩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지겨워요. 바로 피치색 섀도우를 사용할 건데요. 어우 진짜 오랜만에 이런 밝은 섀도우를 베이스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브라운 병에 걸려서 브라운 계열만 썼거든요 사실. 이 섀도우는 골드 펄이 차르르한 오렌지 핑크 코랄 섀도우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 피치 칵테일을 마시는 내 자신이 상상가는 컬러예요 가보고 싶네요. 캘리포니아. 이건 오렌지 코랄 쉬머 섀도우예요 색이 굉장히 맑게 발색되는 섀도우라서 언더 전체적으로 발라줬어요. 어우 이건 또 다른 글리터 섀도우인데요. 색이 정말 오묘하고 영롱한 섀도우예요 오늘따라 여러가지의 펄 섀도우를 사용하는 것 같네요. 이런 번쩍거리는 메이크업 참 오랜만이에요. 이번엔 납작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 밑도 번쩍번쩍하라고 언더에 발라줄게요. 다음은 아이라이너예요 블랙 젤 펜슬라이너예요. 눈 뒤를 먼저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또렷하게 라인을 그려줬어요. 눈꼬리는 쪼금 있다가 속눈썹 붙이고 그려줄게요. 이 아이섀도우 팔레트에 요 컬러, 요 컬러를 잘 믹스해서 눈 뒤부터 음영을 주며 쌍꺼풀 라인까지 따라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너무 눈이 번쩍거리기만 하면 눈이 부어보일 수 있거든요. 짜잔 이게 바로 오늘의 속눈썹이에요 털이 굉장히 길고 화려한 속눈썹이라서 눈만 확 튀고 싶을 때 사용해요 한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까운 속눈썹이라 아주 잘 빨아가며 소중하게 사용 중입니다 아무튼 다 붙이면 요런 느낌이에요 꽤 화려한 느낌이 들죠? 아까 그리다만 눈꼬리를 이어서 그려줄게요 오늘은 평소보다 좀더 볼드하고 길게 빼서 그려줬어요 다음은 화이트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그려준 눈꼬리 위에 겹쳐서 포인트 라인을 그려줬어요. 이런 그림을 또 언제 그리겠어요? 페스티벌이나 뭐 이럴 때 해야죠. 그쵸? 비어있는 눈썹을 위에서 제가 요즘 사랑하는 베네피트 제품을 꺼내줬어요. 그동안 클리오 제품만 써왔는데 이게 진짜 쓱쓱 잘 그려지고 눈썹 그리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눈썹 털을 가지런하게 해줄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서 눈썹도 쓱쓱 마무리 해줄게요. 드디어 블러셔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블러셔가 아주 중요해요. 뺨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는데요. 광대쪽까지 과감하게 쓸어줬어요. 아주 과감하게 범위를 넓혀주세요. 펄이 있는 블러셔라 빤딱거리는 게참 예쁘더라고요. 이제 하이라이터예요. 팬티 뷰티 하이라이터인데요. 이쪽에 있는 골드 샴페인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광대에 촤라촤라촤라촤라 자라자라 해주시고 눈썹뼈에 촤라촤라촤 해주시면 와우 장난 아니죠? 코끝! 콧대에도 하고, 이마에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광이 엄청나죠? 바로 피치 베이지 컬러의 매트 립스틱을 입술 전체에 깔아줄게요. 컬러가 진짜 베이스립으로 쓰기 딱 좋더라고요. 이것이 포인트 립인데요. 좀 심하게 톤 다운된 레드베리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겹쳐 바르니까 오묘하고 참마음에쏙 들더라고요. 이제 엄청난 글리터를 사용할게요 입자가 엄청 커요 눈에 들어가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얘를 블러셔 위에 톡톡 찍어서 발라줬어요 와우 다시 한번 톡톡 찍어 발라줄게요 좀 많이 바른 것 같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마에도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스티커로 얼굴 장식 마무리를 해줄게요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고 오늘따라 얼굴에 장식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저처럼 원하시는 곳에 이곳저곳 붙여주시면 돼요 되게 잘 붙어요 이렇게 붙였다면 마지막으로 허전한 이마에 날개까지 달아줄게요 날개가 자꾸 휘어서 좀 짜증났어요 저때 이건 또 다른 장식품이에요 이건 또 무엇이냐 하신다면 오색의 자개 글리터예요 얘를 뺨 위에도 톡톡톡 발라주었고 눈두덩이 위에도 톡톡 발라서 포인트를 줬어요 하, 마지막으로 립글로즈를 발라줄게요 번떡번떡한 펄이 있는 글로스인데요 입술 위에 발라놓은 립스틱이 뭉개지지 않도록 톡톡 발라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 인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마스카라로 속눈썹 컬링 해주는 걸 글쎄 깜빡해버렸지 뭐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로 메이크업 끝이에요. 안녕! Something to go wrong Now you're out of my mind I will be moving on And I'm feeling so strong without you Dad.